기차도 너무 세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누가 저 땅으로 짠냐고. 아, 나지. 전에 정확히 1년전에 가문 내전 이라 고 해서 이제 포켓몬 에 보면 불, 불, 불, 그리고 뭐 초능력 그런 쪽 으로 해서 이제 했 는데, 자 이번 에는 여러분 속 성이 아닙니다. 원 래는 색깔 을 올려 달 라고 그랬어 빨간 색은 빨간색 끼리, 그리고 뭐 파란 색은 파란색 끼리, 어녹 색은 녹색 끼리, 노란 색은 노란색 끼리 이렇게 하 려고 했 는데, 빨간색 놓아 보고 파란색 놓아 보고 초록색 놓아 보고 노란 색깔 다놓아봤 거든. 어... 여러분, 저희 백호롱 채널 에 가장 강력 하게 저지 하고 있는 영화. 대화... 주제가 뭐냐면 정치인데 빨간당 파란당 어, 빨간색과 주황색과 노란색을 합쳤고요 파란색이 너무 많더라고 포켓몬 유나이텔 파란색이 너무 많아서 파란색을 그냥 파란색만 썼어요 거의 다 파란색이에요 분홍색 계열은 이렇게 오른쪽에 딱 모아놨고요 자 그리고 갈색 녹색 계열 이런 거는 약간 좀 자연 친화적인 얘네는 어, 기타 등등 네, 기타 등등이라는 팀이에요 이상일 거지요? 이상할 것도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호롱님 이상의 꽃은 녹색 계열 자연 친화적인 포켓몬 아닌가요? 네 몸뚱이 보시면은 파란색이에요 자 이거 코드 딴다 봐보세요 봐 네, 파란색이죠? 자마릴리 코드 따겠습니다 땄어요 네 똑같죠? 네 파란색입니다 이상의 꽃은 파란색이에요 아니 풀이잖아요 이, 지금 저는 포켓몬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자 빨간 팀요 색깔만 하셔야 되고요 기타 등등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카리아스 있는 것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신비 여러분과 같이 설날에 방구석에 박혀서 내전을 하고 있는 아주 행복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지면 강원 사라집니다 초 어, 이렇게 만약에 갈색팀이 지면 갈색이 사라지는거고 빨간색팀이 지면 빨간색이 사라지는거예요자 지금 여러분 지금 잘하고있어요 아래팀도 그렇고 빨간팀 아주 잘하고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있어 아, 상대팀 태커가 없거든? 이거 잡아요 잡아요! 잡아! 잡아! 나이스! 이거 잡아요 잡아! 잡으라고! 우리 토끼 잘한다! 힘내라 어? 줄건져 줄건져 나이스 좋은 좋은 괜찮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 예전에 그게 생각나는데 어, 내가 했던 가문마다다 말아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웃음> 바로 줄 깔쳐 <웃음> 아, 위에 잘 되고 있었는데 위에 갑자기 터졌어 뭐야 아 여기 오지마 오지마 오면은 나 있는 거 알잖아 하다 하다 하다, 하다! 이것이 버스의 파워! 아 저는 여러분 어, 탱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공템 들지 말고 그냥 체력템만 들자. 아니 이거 싸워 싸워! 괜찮아요. 여기서 막아야 돼 우리.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특히는 이거 부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무조건 버려 무서워. 집어 떠질 뻔 했다! <웃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 잘 맞고 계시나 어, 제가 테스트 한 거랍니다. 오길 뻔 했다, 규칙 이거. 이거 뒤에 자르자, 뒤에 자르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 이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먹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 뷔퍼 있는데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이거 어쨌든 레코자만 먹으면 돼요. 레코자만 먹으면 이겨. 이거 뒤에 뒤에 잘라야 돼. 요 여러분, 제가 어그로 끌든가 하겠습니다. 리자몽국, 리자몽국. 아니, 진짜 목이 꼬댕이네! 아 무효. 하러스 했어요. 제가 안 믿기잖아요 그래도. 아 무효. 아 내가 제일 못했네. <웃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핑크색이라고. 근데 우리 가 베라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핑크고 저 쪽이 기타 색인데 우리가 우리가 베라면 어떡해. 아니 그냥 저쪽 보면 저래. 아나 어디가? 어 마릴리 정글 나쁘지 않다. 렉 걸리는데 살짝? 뭐지? 자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저 원래 탱커 포지션이라고요 자 도망갔어요 아래 꺼린다 이거 살짝 이거 돌아가는 게좀안 안 돌아가네 어 뭐야 잘하시는데? 나이스 잘 드시는데? 뭐지? 원딜이 두 개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하이드로 펌프, 하이드로 펌프. 진영동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커버. 아, 죽을 건저요 어, 어떻게 사셨어요? 뭐야? 왜 살았어? 아, 왜 사셨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사셨어요야. 어떻게, 말은 그렇겠지만, 의미는 어떻게 사셨어요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 너무 혼자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 오! 오! 오! 어? 또어또어아 기타 어 너무 세잖어어어어어어아어 누가 어다고그어어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려어어어어 지금 봐봐요 이게 원래 어 이게 거어 이게 안돼 지금 왜 지금은 잘 되냐? 미치겠네 진짜 제가 잘 알아요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어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Somebody help me! 아무도 안 들어와!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 아, 잘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눈치 없이 어, 거북이 따위가 눈치 없이 이렇게 그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감이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요거 구슬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구슬 좀넣어도될까요 비구리도 참아 비구리도 참아 저 구슬 구슬만 넣겠습니다 때리지 마아 이게 구슬만 넣을게요 간 되죠 네, 들어가도 되죠 네, 구슬만 넣겠습니다 아 좋네요 어디 아, 안 들어가는데요? 아아아아아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때리지 마세요 아니쪽 그냥 노크한 것뿐이라고요. 요, 요거 요거 넣겠습니다. 안 때릴 거예요. 안 때릴 거도 망쳐, 도 망쳐, 도 망쳐. 아, <웃음> 예절주의기야 저거 지금 제가 방금 뭐 하나 했잖아요. 이게... 이게... 일 수도 있어. 요 어떻게 될지 몰라. <웃음> 줄건깐줄건깐 <줘. 웃음> 응줄건져응줄건져응 응, 응, 내가 도망갈거야응 잡아봐 아니야 포기하지마 아직 레코드 남았어요 아 진짜 나 가뭄 4개 다 말아먹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멸망딸이 멸망 누굽니까? 진짜 이거 내가 지을 게 아니었어. 자, 일단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번 승자는 기타 등등인 뭐라 그래야 되죠? 데 네, 보라색 팀? 뭐 여튼, 어, 검은색 팀 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마지막이 찝찝한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손대는 팀이 다 망했어요. 마이너스의 손. 2시간 1승의 전서. <웃음> 아낌없이 주는 남.